아, 날씨도 좋고 대학로 여기 대학로입아 나가고 홍대에서 대학로로 왔는데요 대학로 연극의 메카 예술의 본거지라고 아, 할수 있습니다 대학로 좀 진짜 몇년 만에 왔니? 저는 어, 한 2년 만에 온것 같습니다 진욱이 생일선물은 밤에 사와야겠다 가격대비 가성비 좋겠네 정진욱이 아, 팔이, 아, 팔이 부러진 날이 바로 생일날이었기 아, 때문에 아, 그래서 저희가 아, 생일을 자식 못했어요 지금좀나았기 때문에 그때는 그 예전에 음. 그 크리스마스하면 칠면조 파트처럼 아 그렇지 오생맥주를 우리가 물로사 오는 거고 아, 저희가 음. 어, 음. 김포 안주를 해서 다 잔주를 잔주를 잔주를 네. 좀, 네. 오, 김포팀 다 오라 그런면 되겠다 소소 먹자 최초로 우리대학동 지금 마로니 걷고 있습니다 잠시 후 저희 졸탄쇼 대양동에서 오랜만에 두 번째 하는 졸탄쇼 7시 반 공연이고요 그 전에 시간이 남아서 여기를 걷는데 아 여기 있층에 아주 분위기 좋았잖아요 이렇게. 맛있게 생겼어요 이런 거 숯불바베큐죠 어 <웃음> <오>, 야외 <웃음> 노래가 목소리가 상당히 예쁩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 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목소리가 너무 예뻐 칠당하면서 잠깐 내려놓고 이 친구 는 칠학사 3... 마술 오, 마술 잘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나의 학생들은 어디야 되나요? 철저왜그래잘 지냈어요 형님 우리 대학로를 아, <웃음> 내줬지 아침 아, 내줬어 대학로의 아, 터주대감입니다아 우리 형님! 아, 대학로의 아, 터줏대감 아, 아, 아, 다 아시죠? 이거 아, 뭐야? 예? 네? 같이 아, 네? 아, 바로 왔죠 야, 동남이 형님이야 오 백선이 오! 눈깔이가 갔는데 아 괜찮아. 어좋아요 어디가세요? 아, 아, 지금 돌아다녀. 고봉남은 오늘 어때요? 오늘 기분이 어때요? 오늘 너무 좋습니다. 어떤 분이요 어, 맛있는 밥을 이미. 마... 바로 나왔죠. 아, 바로 나왔습니다. <웃음> 대학로는 어떤 거리입니까? 어떤 대학로는 곳이죠? 대학로는 <웃음> 젊음과 청춘이 있는 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가족 단위도 많지만, 젊은이들이 꿈꿀 수 있는 거리라고 무조건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앞습니다 진로의 고민과 군수의 걱정은 우리 그룹 연속이나 뭐 뮤지컬, 개그 공연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고 앞으로 내가 과연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해외에 대한 그 모든이 관계적이 없는 거라고 생각이 때문에 저는 그런 권력을 생각합니다. 성실과 꿈의 거리 화수이 상당히 좋으신데요. 어, 어, 1인 뭐 어, 독백 같은 거 연기 보여줄 수 있나요? 네, 하나 보여드리면 네. 네. 내가 10년 동안 보면서 후회의로 지냈어 어, 현주! 아, 안녕. 안녕하세요. 수술 가. 수술로 가보 가. 최승연 소장님께서. 자, 박수. <목소리> <목소리> 이름도 같 이가 어. 내용은 같습니다. 안녕하입니다네 네. 옆으로 보여주고요. 자 네, 현장에는 안 왔었던 네. 정진욱씨는 이름이,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웃음> 현장에 안 왔기 때문에 네, 그냥 거다도서요 그냥 세게 <웃음> 네, 만들어서 네, 뭐 <웃음> 양아치라고 하죠 뭐예요 이게? 사진사요 사진이요 그날 찍은 사진이야나 그냥 액자 <웃음> <맥주니까. 웃음> 나는 아, 없지만, 없지만 집에 게본 일이 없는데 선물을. 야 이거 너무 크다 아, 현장에 없었는데 사장히께선 줬어요. 그래, 오토바이 사고 나가지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가야 되는데 뭐라고. 과연. 네. 과연. 과연. 공심이가. 과연. 사진. 사진 아, 나온다. 과연.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짜르자자 <웃음> 이게 <웃음> <웃음> 뭐야? 이게 뭐야? 본인으저가어디데 얘는 아니, 아니 까지 없어. 아니 없어. 자, 없어. 이거 제 방에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아, 대박이다. <웃음> 본인으로. <없음 12> 자, 이제 우리는 마로니 공원에서 상 상패 액자 엘자, 액자를 수여 받고 공연장으로 나온 공연장에 지금. 종탁이 형님께서 피자를 시켜주셨기 때문에 피자를 먹고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주말에는 대학로에 공연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고 그냥 무작정 데이트하러 오는 사람도 많은데 대학로의 특징이 원래 공연을 정하고 오는 사람들과 그냥 무작정 공연을 보러 오는 사람들 이렇게 구류가 나뉩니다 그래서가뭘 보지 하다가 어, 이거 재밌겠다 하고, 포스터라든가, 그런 정보, 공연 정보를 보고 결정하게 되죠. 문화 생활을 많이 즐겨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네, 문화, 대학 문화, 공연 문화를 많이 여러분들 발전시켜주셔야 되고, 많이 보는, 거, 보시고, 어, 응원해주시고, 그러면은 더 좋은 컨텐츠가 만들어져서, 우리나라 또 예술, 예술에 발전할 수 있겠죠. <웃음> <웃음>